안녕하세요 화성시 토지 공장 전문 송산 토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지 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에 위치한 마스크 공장으로 사용하던 매도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송산 마도 IC에서 4분 정도의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와 근접해 있고 6m 도로와 접해 있어 대형 차량 진입이 매우 수월합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이고 대지 면적은 315평, 건축 면적은 82평, 주용도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주장입니다. 도로 상황은 6m 도로에 접해 있어 대형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은 2차선에 인접해 있어 교통 상황이 아주 좋고 처마 높이도 10.7m, 전압은 7 k w 그리고 이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인 송산마도 IC와 직선거리로 800m로 교통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매도금액은 11억원인데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2층 창고와 사무실이 있고 천막도 약 95평이 더해 있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압은 10kW 설치된 상황이고 추가 승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송산토박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 h you.